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요. 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어, 과세로 양도를 하고 났다라고 하면 어, 일시적 1가구 어, 2주택의 그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기산을 하는 걸까요? 재기산이 되는 걸까요? 처음 취득한 어, 그날부터 그대로 기산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하시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질의와 답변 내용처럼 먼저 두 채의 집을 일시적 이주택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미 AB 이주택 상태 보유 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과세로 또 매도를 했습니다. 뭐 2021년 5월에 가 아, 새로 매도를 했네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이런 후에 이제 어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A, B 일시적 이주택 상태의 동전 주택 요 A를 어 양도를 할 예정인 거예요. 요 A를 양도를 할 때는 오피스텔 분양권 판요 날부터 다시 보유 기간 2년을 개경과 해야 되는 어 보유 기간 제그 기간이 재산정되는지 아니면 제일 처음 취득했던 어, 요 취득일부터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지가 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요. 여기 보면 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이주택 A, B 보유 세대가 A와 B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시적 이주택 상태이고요. 요 상태가 아까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소득령,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소령이 155조 1항에 따라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어, 보유기관이 재기산되는지 여부, 이렇게 물어 놨습니다. 어, 해당 조문을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질문 내용. 아까 그 팔고 난 뒤에 앞에 집을 팔때요 A를 언제부터 보유기관을 기산하느냐, 이 문제고에,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답변들은 쭉 음. 내려가 보면요. 아까 155조 1항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얘기해 낸 거거든요. 여기 이제 뭐 일시적 일시적 이주택이나 이런 어, 것도 1주택으로 봐주는 그런 특례에 들겠죠.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어,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요. 이게 오피스텔의 분양권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소득세법 88조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라고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세법 제88조에는 정의가 지금은 우리가 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서 정한 우리가 분양권.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주택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왜냐 요거는 오피스텔 요 분양권은 나중에 내가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다 걸고 쓰면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뭐 임사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입자한테 전입을 허용해서 들어오게 하면 그거는 주택용 재산세를 내면서 어, 주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오피스텔의 분양권 1 상태의 이 분양권은 반드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이 분양권만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분양권인 거죠. 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어, 주택수를 양도세 주택수 카운트할 때 들어가는 입주권 분양권의 그 분양권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거기 안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여기 이분처럼 이미 일시적이 주택 상태였지만 뒤에 있는 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네요. 중과주택수에. 맞죠? 분양권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A주택에, 어, 이거 양도 그거는, 그러면 계속하여, 요 주택에 안 들어가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샀다가 팔았다가 하더라도, 어, 일시적 2주택보유기간 재산정을 해야 되는 거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A주택은 최초 매수한 그날이 기산일이 될것 같거든요. 실제 그랬는지 위에 답변이 와 있는 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어, 이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세금을 내고 양도를 했겠죠. 과세로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이라면 원래 일시적 이 주택으로 갖고 있던 a b 중에 a를 말합니다 먼저 샀던 비과세 혜택이 되는 그 a를 양도 시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요그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지는 이 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에 해당 주택에.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A를 제일 처음에 매수했던 그날부터 그냥 보유한 걸로 치주니까 분양권은 영향을 안 미쳤죠. 답변에 나와 있는 회신은 귀지리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주택 AB로 이제 이주택을 명할게요. 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호 이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후 소득령 15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그 일시적 2주택 이런 게다 들어갑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A를 판다 이 말이겠죠. 소득령 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관은 해당 주택 A의 지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주택 그 보유기관 계산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산 날, 그날부터 들어갑니다. 어, 정리하면요.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어, 나중에 등기를 하면 걔가 삼용으로 업무용 시설로 설지, 어, 세를 으면서 아니면 입주를 해서 주거용으로 설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는 다른 집 양도세 계산 요렇게할 때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상태에서는 확산이안 되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A, B 집두 채를 갖고 있었다 하면 오피스텔을 뒤에 과세로 팔더라도 A와 B는 그두 채만 놓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두 개가 일시적 이주택 상태를 충족해 있다 하면 A는 최초 제일 처음 취득했던 그 날을 취득일로 보고 2년이 경과됐고 2년 뭐거주됐고 이러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걸로 그렇게 보네요. 오늘은 이걸 한번 챙겨봤습니다. 음,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